Thank you. 이 코골이 소리는 단순한 코골이 소리 입니다. 그냥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아... 아... 소리는 기도가 좀더 좁아진 소리입니다. 목자지 좀더 처진 소리겠죠. 소리는 기도 협착이 돔도 진행되어서 혀가 살짝 말려 들어.